짜자. 최근에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세계 넘버원 여성 반려기구 브랜드 우먼아이죠 써본 적은 없어도 이름은 다 안다는 그 브랜드 한번 쓰면 안 쓰던 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바로 그 브랜드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영상에서 국내 최초이자 단독으로 신제품을 공개합니다 무려 국내 미공개 제품이고요 오늘 한국에서 최초로 공식 리뷰를 만나보게 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단독으로 유례없는 할인이 들어간 토이 마켓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무료배송 하... 나, 나 지금, 지금 눈물, 눈물 날것 것 같아 진짜로 참고로 이번만큼은 제가 마켓으로 가져가는 수수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께 그냥 할인을 몰아주기로 여러분이 잘 써주시면 저는 배가 부릅니다 아직까지 토이를 써보신 적 없는 유교걸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의 우머나이저를 원하셨던 분들이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한 거니까요 마음껏 즐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환상의 세계로 인도할게요 안전벨트 꽉메시가 출발 뚜근뚜근 오늘 제가 보여드릴 국내 최초 단독 섬런칭 우머나이저 신제품은요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머나이저 우메네 아시다시피 우머나이저는 크기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번 신제품 우머나이저 미니는 기술력과 기능성은 그대로 담아내면서 크기는 한순위 쑤 센슈얼 핑크 컬러에 기능도 센 린뻥. 버튼 하나만 꾹 눌러 켜서 3단계 파워로 조절 가능하여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소재는 우머나이저인데 말을 뭐해 ABS와 인체에 안전한 실리콘만을 사용했는데요 이번 미니의 경우 충전할 필요가 없도록 건전지 교체형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숙사나 함께 가족과 사는 경우에는 USB 충전을 집안에서 떡하니 하기가 조금 민망할 때도 있죠. 근데 건전지 교체형이라 바로 사용 가능하고 이번 마켓에 구매하시면 기본으로 건전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미리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거. 보시다시피 한 손에 쏙 들어올 정도로 정말 작고 귀여운 크기고요. 이 우머나이저 미니는 정가 69,000원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번 마켓 49,000원으로 할인을 했습니다. 사실 69,000원이면 우머나이저 중에서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근데 이번 단독 할인으로 준비를 했고요. 대신 한정 수량입니다. 수량을 딱 말씀드릴 순 없지만 사실 좀 많이 적은 편이에요. 시작하면 바로 끝날 것 같아서... 우머나이저 미니는 사용도 쉽지만 세척이나 헤드 교체도 굉장히 간단해요. 세척의 경우 이 헤드를 뺀 후에 미온수로 가볍게 세척해주셔도 무방하고요. 물론 토이 전용 세척제를 써주시면 좋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대신 실리콘이기 때문에 오일이 닿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고요. 또 너무 자극적인 세척제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참고로 이 헤드가 기존 우머나이저 제품과 호환이 됩니다. 헤드를 이렇게 컬러별로 교체도 가능한데요. 이번 단독 한정수량 마켓에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화이트 헤드가 기본으로 나가게 되고 다른 헤드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구매해서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사실 이번 마켓을 어디서 진행을 해야 되나 고민이 아주 많았습니다 고급진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풀링에서 어덜트샵을 오픈했다고 해요 풀링은 제가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여성향 꼬금 오디오 컨텐츠 앱인데요 토이 브랜드와 크기를 상세하게 맞춰서 고를 수 있고 앞으로 다양한 토이들과 섹시하고 로맨틱한 스토리를 한 번에 경험해 볼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단독 마켓은 저희가 플링스토어에서 진행합니다 기존의 플링 회원이시라면 소셜 로그인을 통해서 연동이 된다고 하고요 플링스토어에서 제가 진행을 하기로 한또 다른 이유는요 토이를 구매하면 플링대여권이 준다고 합니다 이번 마켓에서 우머나이저 미니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자동으로 사은품 대여권이 계정으로 지급됩니다 플링스토리 들으면서 우머나이저 미니미니 미니 하면 음. 미슐린 전 너무 유교걸인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모릅니다 하는 어린 양들 계시죠? 당신들을 위해 준비했어 바로 섹스 오리엔테이션 대학교가 오리엔테이션이 있다면 내 몸에도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신세계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여성의 몸을 알아가는 다양한 지식을 꾹꾹 담아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우먼나이저 미니를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섹스 오리엔테이션 가이드북도 증정해 드립니다 박스에 우먼나이저 두둥 하고 택배 올까봐 걱정되신다고요 패션 잡화 혹은 사무용품과 같은 아주 평범한 이름으로 붙여서 나갈 예정이니까요 걱정 붙들어 매시고 누가 또열 수도 있잖아요 불투 명 폴리백에 잘 싸서 넣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안심하고 구매해주세요 마켓은 바로 오늘 금요일 밤에 애플링스토어에서 진행이 됩니다 올라가고 너무 바로 끝날까봐 조금 걱정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손발력있게 잘 구매하세요 구매 방법은 제가 정보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테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인스타그램에 자세한 제품 후기를 제가 남겨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에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켓 꼭 성공하시고요 환상의 나라 어른 랜드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하고 이해를 한 주말 되시기 바랄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